4월달, 양력 4월 범띠 운세를 갖다가 리딩해 볼까 합니다. 먼저, 금전. 음, 금전. 좀 불안불안하네요. 음, 불안불안해. 어, 그리고 금전은 될수 있으면, 음, 사업. 사업도 사업이나 아니면 직장이 겠죠 음, 직장 문제 그 직장 사업이나 직장은요 음 아니면 어떤 다툼이나 어떤 의견 대립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갖다가 하려고 하는데 조금 막힘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어 만약에 뭐 사업장을 갖다가 고쳐야 된다라고 하면은요. 어떤 뭐 법적인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 그러면은 뭐 뭐, 수도시설이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하여간, 그런 것들이 살짝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어, 뭐, 허가, 허가 문제, 맞아. 인허가 문제 같은 거? 그런 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해마다 또 계속 뭐, 인스펙션이나, 뭐, 어떤, 허가를 갖다가, 어, 계속 와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관리하거나, 감, 그런 것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애정 문제는 조금 불리하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은 음, 애정 문제는 조금 내 사람을 갖다가 뺏길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어요. 음, 왜어라고 한다면요, 펌? 띠의 묘, 묘, 개묘년이니까 음향이, 음양이쫙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 내가 누군가가 생기던가 아니면 내 사람에게 누군가가 생길 수 있는 운이다라는 거죠.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범띠가 한둘입니까? 사주 구성에 따라서 다르지.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 내가 이제 조금 있다가 보조카드를 뽑으면서, 어, 다른 경우들을 갖다가 설명해 줄 테니까, 어,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라. 라는 거죠. 어 봅시다. 자, 일단 금전하고 사업분을 봅시다. 금전 사업 취직 다 이런 거다 한꺼번에 틀어서. 자, 금전하고 사업분은요. 조금 답답해요. 음, 법적인 문제, 만약에 뭐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다라고 한다면은 어, 어떤 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죠. 조금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어떤 제동인데요라고 하면은요 원래 이런 그 금전이 관계된 문제에서는요 사람이 객관적이 돼야 돼요 감정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문제가 문제의, 요, 문제의 요지가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은 그래요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아 답은 나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게 살 그래요 내가 무, 답이 나와 있어. 무엇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대인관계를 갖다가 생각해야 된다는 라 거예요. 무조건 밀고 나가면 그렇죠.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작용을 우려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계산은 섞고 내가 이걸 갖다가 주도하고. 주도하고 리더해 나가는 입장에서 있는 것은 분명한데도 내 맘대로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겠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일처리 문제에서 자꾸 잡음이 생기니까 일이 늦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일이 늦어진 자 하더라도 반듯하고 공정하게만 처리한다라고 한다면 결과는 음. 결과는 좋게 나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범띠분들 금전하고 사업에 있어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그런 거는 있어요 어떤 법적인 문제가 대두가 된다 라고 한다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인허가 문제라던가 그런 것들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해마다 뭐, 뭐 검사 받아야 되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될수 있고 왜 문제가 되나요 라마에는요 뭐,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이 뭐 구실공사가 됐다던가 아니면은 작년에 그거 갖다가 했는데요 아 이게 저기 돈만 받아먹고 안 해줬어요 라던가 하여간 뭔가 법적인 문제가 걸리는 것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월 한 달은요 그걸 갖다가 아, 해결하는 한 달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거죠 음. 그러면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은요 어쩌면은요 약간의 돈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음 돈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있겠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한다면은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문제라 그러면은 이번 달 안에 그게 해결이, 나, 해결이 나지는 않겠죠 음, 왜냐면, 요즘은, 그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한국은 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암튼, 그런 문제들이 있겠다. 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해결해 날 일단은, 어, 표면상의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 생각이 많고, 행동이, 그래도 좀 차분하다 보니까 어, 차분해요 어, 차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 저기만 일이 잘 해결되지 않겠나 좋은 쪽으로 해결은 되겠다 그러나 100%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음, 여러분 마음같이 꼼꼼하게 일이 안 끝날 수도 있겠다 자꾸 지연이 되는 일이 생겨 가지고 좀 뚜껑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취직은요 어 반반, 음 반반,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는 일에 가가지고 취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내가 여기 잘못 들어왔나 라는 생각도 될 수도 있고 내가 입대껏 쌓아왔던 어떤 떠 재능들을 갖다가 여기서 써먹지 못하고 다 새로 해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쉬어 빠진 것도 내가 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안안될수 있다라는 거죠. 음 원래 손에 있지 않은 일들은 그렇게 잡음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렇지만 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금방 금방 자기 잘 익숙해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어, 범띠들은요 또특유에또 그런 또 애교들 밀고 나가고 목소리가 좀 너무 커서 목소 좀좀 살짝 줄여라.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특유의 부침성도 있고 그러니까 덤벙덤벙만 되지 않는다면. 잘 해결 되겠다라는 거죠. 네, 그렇고 애정 문제에서는요 약간 적색등이 켜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 만약에 싱글이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은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의 마음을 몰라가지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왜냐하면 범주들이 좀 순수한 데가 있거든요. 순수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일일이 말을 해줘야 알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알아서 해주길 바라잖아. 어, 꼭 이렇게 이거 남자가 볼 수도 있으니까 굳이 예, 성별을 나누지 않을게요. 음 상대방은 좀 알아서 진짜 니가 알아서 판단해서 들어오길 바라는데 여러분이 그 저기. 때를 갖다가 어, 못 찾는 거 아닌가? 어, 이게 굉장히 그 때가 중요하잖아요. 타이밍을 못 맞추는 게 아닌가? 타이밍을 못 맞춰가지고 일이 제대로 안 풀릴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은 정말 마음에 들면 그냥 가서 직접적으로 얘기해야죠. 그러다 잘리, 그러다가 잘리 그러다뺀치 맞으면요 라고 한다면은 구덕이 무서워서 장못 당그면 어차피 시도를 안하면 그나마 50%도 없는 거 아니에요 도전을 한다 그럼 반반이잖아 되거나 안 되거나 그렇지만 시도를 안 하면 아예 안 되는 건데 그래도 50%의 확률이 있는 게 낫지 않겠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회를 그러다가 기회를 놓치게 되면 후회할 수도 있겠다 라는 거예요 응. 그럼 만약에 연인이 계신 분들은 음, 연인이 계신 분들은 어쩌면은 사랑의 상처를 갖다가 입을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어, 상대방이 어, 나 몰래 음, 어, 누군가가 있는 게 아닌가. 음. 근데 왜요 라고 한다면은 음, 어차피 그 지금 이 관계 자체가 조금 삐그덕 삐그덕 거리고 약간 권태로움이 있지 않은가 어, 뭐 연애하는 것에서도 그렇고 맨날 똑같은 패턴 똑같은 거 하니까 조금 실증도 나기도 하고 그러고 지금 현재 있는 연애하고 마음이 조금 처음부터 잘안 맞았던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어. 왜냐면, 연이, 그, 그, 저기, 뭐, 세상에 반은 여자고 남잔데, 어, 내 사람 구하기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니까 러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응, 음, 그래갖고서 사귀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음. 그렇지만, 처음에 열정은 다 어디 가고, 이제는 서로 시큰둥해져갖고, 소닥이, 소닥 보듯이 하다 보니까, 어 상대방의 마음이 점점 나, 뭐 상대방만 멀어져 갔나 나도 멀어져 갔지. 쌍방이 다 그렇게 된게 아닌가 싶어요. 옛날에 그렇게 퍼졌던 애정도 점점 점점 음 그렇게 되고 나중에는 그냥 막막 막 소리만 지르게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냉전을 어 냉전 아닌 냉전을 갖다가 갖게 될 수도 있겠다. 연인끼리는 조금 조금만 좀 양보하고 음 옛날에 좋았잖아요. 뭐뭐 뭐 사정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돼서 사귄던지 간에 어 초심을 잃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러면은 왜 그러냐 하면 초심을 만약에 잃게 되면은요. 이 지금 만남 자체를 갖다가 다시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어 결혼하신 분이다라고 한다면은 집에서 너무 언성 높여서 싸우지 말아라 어, 저기 막 갑자기 버럭 버럭 어, 가만히 있다가 버럭 버럭 어, 그것도 소리를 지르면 안 되는 데서 소리를 질러 가지고 음, 조금 내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고 어, 매... 매번 그랬다라고 하면은 아또 저런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행복해야 되고 편안할 곳이 가정인데 가정에서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불편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바깥으로 떠도는 거지. 어, 내 집인데도 내가 들어가면 불편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기마 될수 있으면 안 싸우는 게 최선의 방책이다라는 거고 만약에 돌싱이다라고 한다면은 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여러분 자체가 그렇게 막 그냥 적극적으로 뭐 달겨두고 싶은 마음은 처음부터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상대방의 마음이 뭔지 모르겠어. 음, 내가 이 나이에 뺀지 맞으랴 이거죠 어, 여기서 뺀지 맞으면 그렇잖아 나도 옛날에 젊었을 때는 뺀지 맞아도 7.8개 도전 이랬는데 어, 지금 내가 이제 와서 뭐 내가 뭐 20대 30대도 아니고 도전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나도 이제는 연애에 대해서 조금 시들시들하고 신비감도 옛날 같지도 않고 그냥 내가 어, 어 사인을 보냈으면 네가 알아서 그냥 눈치껏 좀 너도 호응을 해주면 좋을 텐데 언제 쩍 어, 내숭을 갖다가 아직까지 뚫어하고 내가 너무 피곤해갖고 솔직히 어, 이제는 연애에 힘 빼는 거 싫다라는 거죠. 음, 근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있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또 망설이게 될것 같아. 가마로가마로 그러다 괜히 뺀지 맞으면 나만 쪽팔릴 텐데 싶어갖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게 될것 같아요. 어. 근데 결론은요? 라고 한다면 결론은 그닥 음, 반반 음. 반반인 것 같아요 왜 반반이에요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상대방한테도 익혀졌 쓰지 않을까요 어 간절함이 없는데 어, 상대방도 알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반반으로 나오는 거지. 간절해도 사귀다 보면 삐그덕 삐그덕 되는데 초반부터 그렇게 태문대고말문 말고 어, 뭐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너한테 어떤 호감이 있다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 표현을 하겠니? 라는 거죠. 네, 암튼, 어, 그렇다라는 거고요. 자, 건강 문제는 조금 건강은 안 좋을 수 있어요. 어, 그래서 건강도 안 좋고, 어쩌면은 몸 상태가 그렇게 그냥, 어, 저기 좋지 않고 메롱하다 보니까 연애에서도 그럴 수도 있지. 음, 특히 돌싱 분들. 젊을 때는요. 조금 몸 피곤해도 상관없어요. 젊은 사람한테 통하는 건 아니에요. 젊은 사람은 아까 그게 맞고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나이가 있다. 40대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은 몸이 찌뿌뚱하니까. 어 몸도 찌뿌뚱하다. 내가 뺀치마으래요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막뭐 그, 이렇게 대시에 들어가다기 보다는 일단은 관망 해갖고 저 사람의 어떤 눈치를 보고서 들어가겠다라는 거고 건강 상태는요 그저 그냥 그저 그래요 음, 그냥 뭐 되게 좋지도 않고 되게 나쁘지도 않고 음, 그저 그렇다 그렇지만 그거는 조심해야겠다라는 거죠 뭐요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음, 그, 좀, 산만하신 분들이 있어요. 운전을 갔다 할 때, 좀, 산만하다 보니까, 까딱 잘못하다가는, 어, 접촉사고가 날 수도 있다. 접촉사고가 나면, 어, 저기, 막 조금, 음, 오래 치료를 받아야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뭐, 심한 건가요? 라고 한다면, 심하다기 보다는, 어, 뭐, 가벼우면 접질리는 거거나, 아니면 뼈에 금이 가겠지? 어, 그러니까 너무 산만한 상태로, 어, 산만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지 말고, 너무 피곤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지 말아라. 서둘러, 어, 서두르지도 말아라. 만사 부려 튼튼이다. 라고 해갖고서, 내가 마음이 조급해지고, 머리가 산만하다 싶을 때는, 안전운전, 안전운전을 갖다가 마음속으로 되새겨야 된다. 라는 거예요. 어, 왜 그러냐라면, 이 범띠들이 질이 좀 급하거든. 급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복잡하다 보니까 가서 확 들이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아무튼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좀 조심할 운전은 조금 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네, 운전은 조심해야겠다라는 거지요. 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어, 저는 띠별. 어. 월별, 띠로 보는 월별 인사는 매달 한 번씩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